무신만 이거 버리는 거면 사야 되겠아 근데 그 작년건도? 상관 있나요? 오늘 상연이 생략은... 공연을 선생님을... 해서 응원차에 가고 싶은데 지금 촬영을 하고 <웃음> 지금 시간대를 보고 있어요 공연사 는 씨는... 진짜 깔끔하게 해서 딱 떨어뜨리면서 딱 끝낸다 액션 세준아 네? 혹시 이거 버릴 거면 저 봐도 될까요? 어? 근데 그거 작년 건데 상관있나요? 어차피 헌법은 87년도부터 똑같은데 그래 감사합니다 응. 복귀 오케이 할게요 복해입니다 <웃음> 저희 어디까지 갈까요? <웃음> 준다. 아, 여기서까어 니다 한번 아, 다시 할게요. 나만 네, 다시요. 네, 세준 씨. 고훈 씨 할게요. 고 오. 세준 씨보여안 나도 쭉. 프레임 아웃. 다 같이, 다 같이 프레임 아웃. 멋있 나갔다. 아, 멋있 나갔다. 다 너무, 너무 <웃음> <왔어요>. 아. <웃음> 안녕하십니까. 홍호 형 응원하러 왔어요 오케이 사인 받고 불이 나러 와서 인사하고 바로 가야 됩니다 홍호 형너왜디 갔어? 이거 누구야? 나 딱! 딱! 어 오케이 컷세개 빵빵빵 찍고 너못온다고 했잖아? 저갈수 있어요? 여기 아, 갈수 있으니까 가, 가도 된다 해서 나형 공연 못 보고 가요 왜? 나 들어가야 돼서 어딘 게좀대박인데 아, 제가 리액션이 막 좋지 않아. 어 대체. <웃음> <웃음> <됐죠? 웃음> <웃음> 하, 이거, 이거, 리액션, 정원지, 정지 정원지, 지거원지 정원지, 정원지, 정원지, 걸려 지 정원지, 정원지, 정원지, 정원지, 어, 나는 좀 어, 오래 간다고 이렇게 이 반응이. 어, 오래. 어, 네. 오, 왔어. 한달 뒤에도 아, 세준이가 와줬을지. 두달 뒤에도 아, 와줬을 수있어난이 <웃음> 순간만 이렇게 하고, 고마워하고 싶지 않아. 그래서 평소에 한숨을 하는 아티스트 보면서 응원된다 그러는데. 아, 아티스트. <웃음> 아티스트. 어, 너 좋아. 너 좋아했잖아. 그 철부지. 아, 철부지 좋아. 그래. 한서철. 나는 저를 부지림이세 네. 속에 네. 살아가 아, 네. 오케이 수이가너만의 살짝 불러줬거든 어귀여웠아 <웃음> 어, 이렇게 많이 오셨어가 아, 아, 아. 어디 가? 네. 다시 가촬영하 하나 둘셋 <웃음> <하나, 둘, 셋. 웃음> 맞고요. 아, 아그리드리 네,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. 오늘 이렇게 요즘에 또 이제 날씨도 되게 덥고 장마철이기도 되게 해서 되게 습한 날씨에도 이제 형들이랑 우석이가 너무 잘해줘가지고또 오늘도 되게 재밌게 촬영을 한것 같아요. 끝이 조금 조금씩 보이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재밌게 어, 일하면서 또 놀고 <웃음>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면서 일하다 오겠습니다.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안녕